뒤동욱 때려주고, 자 잠만보 지금 죽었죠? 유대받고 사라졌죠? 괜히 뺏어 먹으려다가 쏘아버리는 그런 행위 정말 좋지 않습니다. 어? 못 도망가 나한테? 어제 도망가? 잠만보가 <웃음> 아, 두 방에 죽는다고? 갱사기가 되어버린 앱솔입니다 자이 앱솔로 사용할 스킬은 따라가 때리기와 사이코 커터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지닌 물건은 자 앱솔은 언제나 초점 렌즈 예리한 손톱 기아 의머리티 이렇게 세 가지 고정적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업 에나비 꼬리 탈출 버튼 만병 통치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떡상해버리 앱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앱 소리 정말 강력해졌어요 진짜 업데이트가 나라가 때리기와 이제 사이포 커터 이렇게 이번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세다는 거야 이제 엄청 세죠 아 딜이 뚫려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이게 말이 돼? 적 기지에 들어가서 대놓고 계속 때리는데 아 딜이 뚫려아니 내가 하던앱 소리 아닌데? 지금 용랭에 천육백있는다고 야이건 아니다. 나 궁극기 없어못 싸워. 알잖아. 아 이거 원제로수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걸. 먹었네. 어? 추가! <웃음> 너무 좋아. 괜찮아. 아주 좋은? 아주 좋은? <웃음> 야 이게 뭐냐? 앱스 맞아? <웃음> 와, 대박이야! 따라갈 때리거 쓰고, 사이코코또로 탄타 묻혀주고, 평타, 따떼, 또 평타 이렇게 써버리니까, 녹는데얘들 야, 뭔데, 리아? 야, 진짜 미쳤다. 이게 뒤에서 때려야 좋은 게, 요 어, 여전해요. 야! 아니, 왜안 잡아줘, 얘들아! 아, 나 자꾸 죽는데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괜찮아 이거 어쩔 수 없어. 저거 어차피 내가 가도 늦었어. 와! 나 녹아 버리는데? 아 뭐야? 아니 나 이렇게 하려고 안 했어. 잠깐만. 제 네, 좋아 좋아 좋아 막난영아 조금만 더 버텨. 자할수 있다 할수 있다 포기하지 마. 빨리 달려 빨리 달리라고. 아, 안돼 진짜.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뭐이라고 아래쪽에도 위쪽에도 가야 된다고 와 <웃음> 선토를 먹으니까 그냥 밀려버리는구나 아두왜 차이지 아 뭐야 이거 <웃음> 잠깐만. 죽여, 죽여! 아, 어디 가! 야, 이 자식아! 오, 어, 감히! 감히 앰설리에게까불는 거냐? 오, 어디! 네. 가정을 와서 까불어! 잡아주고요. 나쁘지 않고, 나쁘지 않고, 괜찮았고. 너무 좋았고. 잡아주고, 빠져주고. 이 정도 때려주고. 하나, 둘, 셋! 가자 아 너무 재밌고 <웃음> 자 이제 올라갈게요 잠깐만 계룡몬이 있거든? 계룡몬도살달하게 먹어보자 <웃음> 저 뒤동물 때려주고 자 잠만 보고 지금 죽었죠? 두대 맞고 사라졌죠? 자, 이거 괜히 싸워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정글 먹고 계속 성장해 나가면 끝이에요 자 여러분 자이 상황에서 그냥 저 빅큰 주는 게 좋아요 괜히 뺏어 먹으려다가 퍼버리는 그런 행위 아, 정말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가 짤어 먹으면 돼요! 넌못 도망가 나한테! 어 도망가! <웃음> 아 잠만 보가두 방에 죽는다고? 됐어 먹었어 가자! 자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! 아 때리지 말지! 어차피 내가 먹으니까 때리지 말지! 그치! 안 먹어도 되는데! 그치! 야 이게 뭐냐? 어떡할라고나 이리로 갈 건데? 이리로 갈 건데? 이리로 갈 건데? <웃음> 어떡할라고야그러지 던져놓고 빠졌지? 그럼 죽어야지 <웃음> 아 너무 재밌다 역시 엡솔은 이렇게 플레이야 재밌어요 내 건데요 어디 가십니까 <웃음> 야그러지마마 마. 자깡 오 <웃음> 살 뻔했어. 뭐, 이런게다 있냐. <웃음> 앱솔이 확실하게 좋아진 건, 대충 해도 데미지가 나오게끔 뭐, 바뀐 느낌이에요? 잡아주고, 난나 사이드로 돌아서. 나이스! 어, 아, 됐어! 호호 죽을 뻔했다. <웃음> 아, 이거! 다른 스킬이었으면, 걱정 없었는데, 아. 빠지고요. 이거, 괜히 무리할 필요 없어요.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, 무리하면은, 그 순간, 독입니다. 자 이제 썬더 먹히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야, 지금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싸우고 있다고? 야 이걸 싸운다고 지금? 야, 잡아주고 2300이라고? 야 이거 그냥 지금 백두 하는 게 맞아 나 백두 해서 안전하게 홀 넣어주고 좋아 지금 뒤쪽에 이거 방향으로 갑시다 잠만 뭐 도망갈 텐데 자 이렇게 해주고 우리 썬더 못 먹게만 하면 돼 괜히 싸울 필요 없어요 이거, 이거, 먹, 이거 먹는 게 맞을까? 먹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먹어보자 그래, 그래 먹어보자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그 빠져요 네, 좋아요 나쁘지 않았죠 자 뭐, 나이스 나이스 와 <웃음> 아, 정말 좋았어요 아니, 그걸 뺏어먹는다고 와 역시 내가 너무 잘 키웠구만 음마음에 들어 아주 만족합니다 자 이제 앱솔 MVP 얻었고요 자 우선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는 168스코어 MVP 스코어가 94나 되고요 전적은 12킬 7 어시 1량 7만 2천 한방 한방 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앱솔은 여전히 앱솔이다 근데 진짜 앱솔왜 사냥시킨 건지 모르겠네 자 정말 이 앱솔이 예전에는 손을 정말 많이 타고 장인 유저들만 제 성능을 아리했던 포켓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번 패치로 인해서 따라가 때리기와 사이코 커터를 이용한 빌드를 사용한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폼보만 조금만 연습하시면 누구나 장인이 될수 있고 누구나 앱솔의 원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버프를 받았고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좀 정글하면 앱솔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플레이해본 앱솔 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포켓몬이고요 떡상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감사합니다.